안녕하십니까. 수원삼성 감독을 맡게 된 이병근입니다. 예. 어, 어려운 시기에 좀 감독을 맡아서 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어려움을 선수단과 함께 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수들 첫 번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패배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어, 극복하고 어, 경기장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뛸수 있는 어, 그런 팀으로 좀더 변화를 주고 싶고 또 전술적으로는 정말 두려움 없이 패스 미스를 하더라도 어, 도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어, 선수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수원삼성이 어,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또 지구는 못 베기는 그런 수원삼성의 축구보화를좀더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 좀어좀 어, 좀 많은 매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 좀 수원 구단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 또 그런 것을 음,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좀더 우리 어 뭐랄까 수원 축구가 좀 경기 내용이라든지 또 결과가 따라오면 다시 우리 예전의 수원 삼성의 모습을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언론도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저 생각도 좀음 먼저 이렇게. 깜짝,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또 뭐, 잘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있던 걸 생각하고, 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어, 좀 선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 선수들하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그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좀안 됐다고도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싶고요. 또 연습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 선수들하고의 연습을 한 이틀 정도 하고 어저께 연습경기 명지대와의 경기를 했는데 어 경기장에서 이렇게 어, 좀 선수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자신감이 좀더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그, 한번 주고 움직일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제가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도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나갈 때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어, 뭐, 뒤에서 받고 편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받고 또백패스나행패스가 이렇게 좀 많기,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으로 통해서 또 아니면 전술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어, 선수들에게 좀 더, 어, 또 운동장 안에서 좀더 자신감을 가져서, 뭐, 패, 어, 패스미스를 하더라도 좀더과감하게 하고, 또 박스 안에서 크로스 상이라든지 이렇게, 어, 그런 사항이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박스 안으로 진투를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좀좀 좀 느꼈고, 아직까지 그러기에 조금 더, 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으나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한 3일 운동을 하고 또 연습 경기로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코칭 스텝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코칭 스가 회의에서도 그런 게좀 많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일단은 좀 그로닝 선수 저도 이제 운동을 한 이틀 운동하고 어제는 또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빠진 상황인데 예, 좀뭐 어린 선수들이 어린 선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음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있으나 그런 게 이렇게 자꾸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팅 하고나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 네가 여기서 어좀 15개 정도의 포인트를 해야 되고, 어, 또, 음 우리 코칭 스텝, 또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어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욕, 우리를 좀 이렇게 부려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니의 네 부하를 책임지게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어잘 받아들이고, 또 내가 했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지도 이렇게 좀더 자신감 있는 회이를 하려고, 또 그런 것만 어 박스 안으로 침투라든지, 패스 침투패스라든지 이런 게좀 많으면, 크로스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자기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선발은 을 아직까지 이렇게 좀딱 정해지지 않았고 어 지금 어 이런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 더이 선수들도 뛰어보고 저또 아니면 또 다른 선수로 자꾸 바꿔가면서도 어좀 손발을 좀더 이렇게 맞추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제일 뭐요그 다음 그 하고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 그동안에 조금 더 수비적인, 수비지향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어,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싶고 그첫 번째가 전술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단위, 이렇게 선수 내부에서는 다섯 명이 이렇게 수비를 3, 5, 2에 대한 이런 조금 어, 좀, 어, 좀 수비적인 팀이라고 또 아니면 수비 지향적인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좀더 다감하게 좀더 포백으로 바꿔서 어4 3 3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에 조금 전술에 뭐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아니면 또 선수들이 이렇게 거기에 352에 좀 젖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깨우는 것이 좀더 우리 일인데 지금 포백으로 바꿔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어또 예전에 수원이 잘하던 그양 측면이 빠른 선수들로 인해서 크로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그 측면을 무너뜨려서 크로스를 하면 그것을 어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수원의 좀 장점이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이렇게 살려 볼. 살려 보려고 좀더 많이 노력 중이고 어 그래서 좀더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만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만 가지고 할 것보다는 우리 코칭 스탭이 모두가 뭐 거기 전술 전략 이렇게 짜서 선수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명지대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좀더안 좋은 것도 좀 많이 나왔지만 은좀더 포백의 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수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또 재미있어 하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더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포백이라면 뒤에가 좀 두렵기도 하고 뒷공간이 두렵기도 하고 좀더 그런 건 있지만 은 일단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줬다는 거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비시전, 좀 시전이 조금 남은 그 기간에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인 부분 또 아니면 수원이 예전에 수원이 잘하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과 만들어 가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연기훈 선수는 뭐 정말로 이 팀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저의 또 우리 코칭 스태프가 주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훈이가 지금까지 우리 팀에서 기여했던 것또 아니면 그 기훈이 말에 선수들이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모습을 좀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전술의 변화 이런 거는 또 코칭 스태프만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만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또 기훈이가 그런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또 아니면 어, 팀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자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기훈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변화해 가는 그 과정에는 기훈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예전에 어 기훈이가 뭐 10분 또뭐 이렇게 10분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투입을 돼서 이렇게 에 팀에 에 팀을 위해서 뛰는 모습 좀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 더좀 어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나 또 기훈이를 믿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 또 기훈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발이라든지. 또 후반 45분 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려고 또 아니면 충분히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뛸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운이의 이렇게 기운이가 살아나야 팀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팀 결과 이런 것도 함께 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좀, 사실, 이렇게 제이가 왔을 때 굉장히, 음, 좀, 피해 가고 싶은, 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웃음>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선수를 했고, 또, 어, 우리 지금 수원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못 이기고 굉장히 또 아니면 지다가도 비기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밖에서 보니까 많았던 사람 중에 또 저도 이렇게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피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좀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무엇보다도 좀더 우리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코치 때라든지 이렇게 좀 기존의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팀을 이렇게 재근하는 데 있어서 좀더 그런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수들과 힘을 합친다면 저도 이렇게 좀 어, 다시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데 어, 좀 더...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좀어 그래서 좀 얼굴 좀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 만은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여기 오는 음, 집에서 여기 올때또 선수들을 빨리 이렇게 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수련장에서 이그 선수들을 보고 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 어, 저는 충분히 이렇게 그 가능성은 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한두 경기만 정말로 우리가 어, 이긴다면 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팀이 어,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 예, 어, 제가 이렇게 코치할 때 이렇게 벌써 웨이트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같이 훈련도 하고, 웨이트장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요 훈련할 때요 밖에서 좀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은, 좀 지금 경기에서 많이 뛰고, 그런 선수들이 역할이 이렇게 많아졌지만, 은 어, 그런 어린 선수들도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생각하면 조금, 어, 좀, 나의 계획의 능력은 있지만은 조금 더 뒤에 있는 좀 고참 선수들, 좀 있는 선수들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선수들, 저는 좀 항상, 어, 그런 선수들, 뒤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부활시키는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팀이, 예. 좀더 힘을 받고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선수들은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팀에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뭐 그런 중요하지만 이 시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감하게 지금까지 경기에 뛰지 않는 그런 선수들도 기용을 할 생각입니다. 성운이하고의 저하고는 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고 뭐 거기에 어좀 가담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있었던 선수이지만은 저하고의 뭐좀 성운이하고 문제 없습니다. 예. 또 성운이가 그런 성격이 그렇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꽁 하고 있고, 그러지는 절대 않거든요. 조금 항상 성원이는 뭐 밝고, 좀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순수기 때문에. 제가 왔다고 해서, 그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성원이도 아마 그럴 겁니다. 먼저 제가 왔을 때 먼저 다가와서 아 축하한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성운이의 그런 모습보다는 성운이가 훈련 어, 경기장에서 어,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모습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운동장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지 또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성운이 하고의 지금 이런 관계 그런 거는 이젠 저기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 거 보고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어. 승훈이가성원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적응하는 데에서 또 아니면 그 경기장 안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을 조금 더어 지가 잘하는 포지션이라든지 그 어려운 부분이라든 그런 것을 조금 더 서로 의논하고 좀 더, 어, 좀 이렇게 그 선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감독의 의무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 감독을 하면서 좀 제가 많이 서툴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데 있어서, 어, 감독 대행 1년, 감독, 정식 감독으로 1년,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은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좀 많이 쌓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그, 곳에서 조금 더 뭐, 어, 조한의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서 배웠던 것을 여기에 와서 이제 저, 저 힘으로 또 우리 코칭 스태프와 같이 해쳐 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게 아마 저한테는큰 어, 공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감독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거기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고,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경기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뭐, 또, 저 말고 다른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어,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세 번째 그 FA컵 또 아니면 울산현대 그 다음 경기가 되고 전, 예.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굉장히 예, 부담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걱정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뭐 성부의 세계는 정말 어, 냉정하듯이. 저도 거기에 어, 그 팀에 가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좀 거기에 쉽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항상 예 어느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어, 그 대신 또 대구 선수들의 좀더 장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파고들려고도 어, 해야 될 거고 어 그래서 음, 예측은 전부 듣고 또 예, 선거에서 냉정하니까 좀 거기 가서 좋은 결과 또 우리 팀이 이렇게 지금 어, 어려운 팀을 막고 또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또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 뭐 우리 팀도 살고 다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좀더 일단은 좀 선수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술적인 음, 그것을 좀더 바꿔가자 또 저는 나는 좀 이런 이런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은 그런 전술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더어 지금 구체적으로 좀어 저는 뭐 리버풀을 굉장히 지금 요즘 핫하지만은 그런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니 그 전술 또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니면 첫 번째로 좀더 그런 프레싱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수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라든지 프레싱 타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렇게 선수들이 어색하고 좀 선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좀더 지금 뭐 이틀 삼일 훈련을 했, 또 이틀 훈련하고 경기를 했지만 명확한 것은 조금 더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수비를 시작하고. 또 누가 먼저 이렇게 브레싱을 걸어 줄거또 아니면 그 백포라인이 어떻게 얼마만큼 밀고 나올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선수들하고 어좀 명확하게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더이좀 이해,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주고 받았던 것 같고 조금 더 그런데 대해서는 뭐 어려움은 좀 분명히 좀좀 좀 있었는데 예 저는 그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좀 어, 서로의 의, 어, 어려운 점또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어, 좀 이렇게 잘 안됐던 안 안됐던 점을 좀더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어좀 점점점점 팀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서정원 감독님부터 뭐 박근혜 감독님 또 어, 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에, 와서 이렇게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 좀더 선수들에게 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 또 아니면 전술도 이렇게 바꾸겠다 라는 것을 또좀 심어주고 싶고 또 그게 조금 더 우리 팀의 발전 또 우리 팀이 그걸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어, 이게 조금 더 오래 어, 정확하게 정착이 되고 이게 또 오래 갔으면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야. 미얼블루 어, 저도 이렇게 좀 굉장히 에,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 대신 저도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어, 맡은 이상 정말 최고의 에, 결과 이런 것을 내고 싶은 것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솔직히 여기서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좀더더 어, 그,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정말 좀 예전에 어, 수원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이렇게 재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음, 어, 계속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방황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일단 집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경기장을 가야되고, 연습장을 가야되고, 또 경기장에 있을 때그 안엔 제가 있었는데, 어,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 외로움, 혼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 저기 좀 이렇게 있던 사람이 거기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좀, 취미를 좀, 이렇게,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잘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산책 나가서, 또, 나 혼자 걷는 시간이 좀, 또, 운동도 하고, 나 혼자 걷는 시간, 이런 게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탄천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또, 그, 그러면서도 좀 더, 내가 이렇게 팀을 맡았을 때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 잘못했던 거라든지 그런 게좀 많이 생각나고 또 팀을, 새로운 팀을 맡으면 내가 이런 이런 전술 전략으로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참 감독은, 좀음 외롭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또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또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직장이 좀 이렇게 사결을 좀 쉬고도 이렇게 바로 생겼기 때문에 아, 그게 되게 감사하고 또 어, 있을 때 정말 또 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칭 스텝은 예, 어, 정말, 어, 제가 이렇게 어, 시즌이 끝나고 들어왔으면 완벽하게 음, 이렇게, 이렇게 팀을 어 저의 예,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어, 어려운, 좀 이, 이번 이렇게 구원투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어, 많은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바꾸기는 좀 못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일단은 좀더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어, 최승용 코치를 함께 최송용 코치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분의 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좀더 밥도 사먹이고, 좀 이렇게 커피도 사고 좀 그렇게 했고 또 아니면 또그 살아 그분이 이렇게 그 코치가 굉장히 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둘다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중국에 갔다가 잘못되고 자기도 계약을 안 하고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둘다 놀고 있어서 백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구, 수원 축구라든지 이캐리그가 끝나고 나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우리가 팀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이런 이런 점수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데 저의 생각을 그분한테 그 친구한테 또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몇번좀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 그 시, 지금 이 연습으로 통했던 걸그 FA컵에 좀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고 그렇게 거기에 좀 뭐랄까 그 경기에 우리가 했던 걸 지금 거기에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어, 정말 우승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좀 이렇게 쓰리 백으로 인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어저 조금 이렇게 선수들이 잘 적응해 오고 있는 그리 쓰리 백을 써서 한번 그 경기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예그 대신 조금 더 아까 이야기했던 좀 누구나 좀더 경기를 하면 지고 싶지 않은 음 경기가 될 거고 또 그런 그래서 좀더 시험적인. 경기가 될까? 또 아니면 제가 이기는 데더 정말 집중해서 예전 걸 가져 나가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저는 좀, 좀 연습으로 통해서 우리 팀에 잘 맞는 걸좀더 가지고 나가고 싶고 또그 경기가 좀 이렇게 예. 좀 뭐랄까 지는 경기가 안 됐으면 좋겠고 좀더 이기는 데 모든 것을 다 어, 좀, 이기는 것에 사를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술의 변화가 왔을 때, 어, 좀 이렇게, 그걸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면, 저는 기운이를 이렇게 좀, 어, 좀 꽂고 싶고, 어, 기운이가 좀 우리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안에서의, 어, 뭐, 또 선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 그런 음 기운이가 이렇게 바뀌는 그아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운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아까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 여기 오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진우 전진우 선수라든지. 고명석 선수 또 아니면 어, 유성우 선수 예 그런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좀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조금 이렇게 주는 데 있어서 그런 선수들이 에, 좀 나타나주고 또 아니면 경기에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투입했을 때 그런 점수의 어, 응용능력이라든지 능력, 응용 이런 게좀더 좋으면 또 아니면 팀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그런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 제가 아까 이기했던요 최근 경기 수원과 서울의 예, 슈퍼매치에서 어, 굉장히 이렇게 좀 서울한테 당하는 것또 아니면 실점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수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것은 뭐좀 저도 어 그렇게 좀 무기력하게 좀 지는 모습에 대해서 하도 후반전에는 좀더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맡은 이상 또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울하고의 이렇게 슈퍼 매치는 절대적으로 좀 지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할 거고 또 선수들도 그 경기는 정말로 총은 안 가졌지만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벌전과의 경기 후반전 어, 올해는 좀더 우리 선수들의 이렇게 좀 처지는 모습 그런 것도 조금 봤는데 좀더 어, 그런 선구 세계에서는 좀 냉정하니까 조금 더 어, 무조건 좀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어좀 그런 모습이 변했다는, 좀, 팀이 변해가고 있다. 그런 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는 반드시 이겨서 좀더 우리 팬들이 원하는 그런,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증,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뭐한 팀이라 고 보면 대구겠죠. 대구는 뭐, 어, 좀 더, 어, 어, 네, 대구한테는 꼭지고 싶지, 안습니다아 예. 지금은 좀 어려운 걸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두 경기 정도만 이기면 어좀 우리 선수들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고 다시 우리 팀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우리 선수들이 이 변해가는 모습 또 아니면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으로 통해서 뭐 결과까지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뭐좀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겪고 오는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몇 경기만 기다려 주시면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팬들이 어,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어, 좀 뭐랄까 야유도 많이 보내고 좀 부정적인 좀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솔직히 조금 더어 긍정적인 또 아니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줄수 있는 응원 소리 이런 것을 조금 더어 바꿔놓고 싶다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 그것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바꿔서 좀 좋은 결과로 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일단 여기 와서. 그첫 훈련할 때 집에서 나와서 음~ 음료를 해오면서 그런 슬레임 예,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 여기 가서 어~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런 좀 기운이라든지 상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기라든지 이런 예전에 훈련을 했던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보고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또 여기 내려서 클럽 하우스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제가 여기에 코치를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잘 왔다. 어, 또 많이 이렇게 응원합니다. 뭐, 또, 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어, 음, 여기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경기, 무엇보다도 경기장 안에서 어, 연습 경기장 연습 경기에 나섰을때 우리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변해가려고 하는 어, 좀 밝은 표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습할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음, 이 팀에 참 어, 좀 이렇게 지금은 그거 하지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나 좀. 생각하고 또곧 어뭐 팀이 이겨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던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또어 시즌 초반이고 또아니 순위가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은 점수 차가 벌어져 있다고 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어좀 한두 경기만 이기면 정말로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에 예, 저는 그 고비만 잘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어좀 위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조금은 뭐그 밑에 있지만 그게 반등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 갈지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음, 일단은 뭐 육강 안에 일단 좀 들어서 어 조금 상이 저 위에 있는 저 어, 또 공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좀 그런 어, 프레시한 공좀 공기를 마시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선수들이또 이렇게 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저는 일단적으로는 좀 어, 제가 뭐 원하는 목표는 좀더 육강 안에 좀더 들어서 좀더 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위에 공기를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